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 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오늘은 홈플러스 갔는데 그래서 티라미수랑 달기 생크림 케이크를 샀어요. 같이 먹으려고 방 안에 생크림 있는 빵도 샀고 마실거는 바나나 우유를 준비했습니다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 고맙습니다. 몰라라, <놀람> 몰라 좀 부드럽고 요도이것도맛이녀도맛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런맛이이 I think... 아함누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가족들한테 엄청 조금 조금씩 남겼어요 아, 홈플루스꼭 가시면 한번 먹어보세요 제가 티라미스부터 이탈기 생크림케이크가더 맛있었어요 티라미스도 맛있는데 두개 다 너무 맛있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제가 유튜버가 되니까 많은 시간은 컴퓨터 옆에서 앉아있게 되더라고요 어, 다른 유튜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편집해야 되고 편집하려면 엄청 오래 시간은 앉아있어야 돼서 어, 제가 전에 섰던 이자와 책상이 너무 불편했어요 계속 허리가 아팠고 아 그냥 어, 앉을 때마다 허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 에이픽스, 에이픽스 게이밍 회사가 저한테 협찬으로 이자한 책상 주셨는데 너무 편하고 편집도 그냥 허리도 안아프면서 잘하고 있어요 컴퓨터 옆에 오래 게임하고 뭐 편집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분 어, 에이픽스 게이밍 회사를 추천드립니다 아, 이 에이픽스 게이밍 회사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